안녕하세요. 오늘 이사오셨 나봐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저희는 오늘 이사 왔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보 어,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 이진명 내 일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! 아니 내돈 나갔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는데 너는 나랑 일하는 게안 불편해? 어, 하면 할수 있지! 난 불편해! 씨. 야! 됐고 빨라 끼워! 가이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? 이제 짜야지넌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? 차다차 받았다는 게 세탁소 차야? 그럼 어, 우리 아빠 차가 세탁소 차지 뭐아 그렇지 제임스가 좋아할까? 그럼 한국 드라마 영화 덕후 제임스 어디 한번 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이게 아주 영어 좀 한다고 힘이 잔뜩 들어갔네. 야 우리 이거 끝나고 한잔 따라 피리고 아니. 절대. <웃음> 제임스! 하이 제 Hi James. 제임스. Hi. Hi. Nice to meet you. Nice t <웃음> hey, How are you?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파 <웃음> <오케이. 웃음> 고, 고, 고, 고. <웃음> 아, 빨간 파이잖아 아, 파파파파파아파파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아파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전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천파파파파 알았다. 씨 문제 떡디 안 하나지 직구장이 잡 밖에 있으려니마 야 미쳤나봐 아 어, 씨, sorry, are you okay? Sure, but he's not okay. He's okay. Don't worry. 아 어, 씨, 어떻게 okay. 음, um, it's normal in Busan. <웃음> 그, 놀랐어, 제임스? 제임스, 그 이건 일종의 그 사람과 사람 과의 뭐 정이라고나 할까 하면 뭐 그런 거야. 인정아 통역해 줘. 진짜 정을 어떻게 영어로 설명해? 정이 영어로 정이지 뭐. Um, in Korea we call it 정. 정? have you watched The Kingdom on Netflix? Kingdom? Of course, I really love that show. I'm always on Netflix. 이제 들가자 부산에 귀신 없다. Let's go. Let's go. Sorry, James. They are stupid. <웃음> 에이, 뭐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섭네. 재밌었지, 제임스? Brother, 비 Good. 니 a r How do you call that? Dai 아 a l s o s q u i d game is my favorite. s q u i d game, absolutely. By the way, I want to ask about the rules. I couldn't get it all. 한 번, 오케이? h This! This! This! <laughs> <laughs> 대가이겼는데 뭐야? 잡아 이리 스 짱. 우리에겐 파생상품이 존재하지. 경쟁이다.